나는... 아니, 너 뭐해, 거 제발 비공이 좋아해줘나 고래 좋아하네? 오늘 버스 타면서 네맞아았요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. 여기 에이, 들어오면서 근데... 불길한 주머니를 하나 받았습니다 여기 아? 오늘 하루에 운명이 정해져막 그런 건가 설마 다 다른가? 7번, 다 다른 저 7번 저는 10 10번 저 5번 제가 오케이. 5번을 좋아하거든요 나2번이요나 6번 나 3명 관련된 인연이 많아 한번 까볼래요? 어, 여기서부 네, 이렇게 ]까요? 까볼까요? 오케이, 제이 아, 형부터 까봅시다 뭐, 뭐다 똑같아 어? 사이다 야, 이거 사이다팀 물팀이다 왜 이거 포장지가 돼 있어? 이거 <웃음> 왜 포장지가 <웃음> 돼 있어? 열어봐, 열어봐 요 야, 이거 제가 썼는때뭐 보여요? 짧은 계란 군, 안... 군재 아 계란이랑 아닌... 계란. 나머지 다... 다 오케이, 해봐요. 오케이, 다음 어, 야, 나는... 어, 야, 나는... 야, 나는 물이야. 오, 오, 왜? 와, 오, 진짜 왔네 아, 아, 아네 나는 메트리알이야. 왜? 왜? 거짓말. 거짓말? 진짜로와 진짜. 에이, 에 와, 진짜뭐 어떡해. 공룡아, 내가 알게. 나 할게. 계란인데? 어, 뭐야? 어, 폴란인데 어? 거짓말 하지마. 하지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아, 뭐, 어, 갑자기 폴라. 이거 폴라. 뭐야? 물, 폴라라고? 잠깐만 나, 이게 팀이 아니셔도 있어요. 야, 나만 사이드. 나랑 나만 사, 우리야? 그런가? 너 혼자 이잖아빠지 <웃음> 어? <웃음> 예, 어 예. 너 오. 오. 뭐야 형만 우리야 어? 뭐야? 야 너는. 야빨리 <웃음> 까봐. 야, 잠깐만. 아, 잠깐, 잠깐. 어? 뭐야? 너 사이드인데? <웃음> 뭐야? 잠깐. 사이다? 잠깐. 사이다? 나만 우리 야 뭐야? 나만 <웃음> <까만> 리 <웃음> <물이 뭐야? 웃음> 이게 <뭘> 이 <이래? 웃음> 뭐야 이거? 뭐예요? 난, 좀 나쁘다. 이런 거 어떻게 저는 그런 음. 거 안 좋아요. <목소리> 네, 진짜 안 좋아요. 왜냐면 저희 샤워 순서 정할 때 있잖아요. <목소리> 때 맨날, 맨날 근데 아. 근데 저는 저 샤워 할때 항상 할 때마다 제가 세 번이에요. <목소리> <저 목소리> <정말 목소리> <목소리> 절대 감 게임이야. 럭키 온럭 럭키 온 럭키 럭키 온 럭키 럭키 온 럭키 럭키 온 럭키 럭키 온 럭키. 아너 뭐해도 제 이렇게 t e x t u r i n 키 t h 키 c 키 i l 키 l 키 k i 키 o 키 i Loki, Loki, 키 o k i l 키 k i l o k 키 l o 키 i Loki, 키 o k 키 Loki, Loki, Loki, Loki, l 럭키 i 키 o k 키 Loki, Loki, 키 o k 키 Loki, 로 o k 럭키 언럭키 Loki, l 키 k i 키키 어려우신데, <웃음> 나, 하나... 자, 연습게임 이었습니다 okay. 와, 이거 와 잠깐만요. 호박 오바, 오바, 오바, 오바, 오바, 오박 오바, 오바, 호박 오바, 오바, 오바, 합찜 호박 오바, 오바, 오바, 오바, 오바, 오바, 오호 오바, 호 <웃음> 호박 <웃음> 뭐야? 호박 호박 호호 호박 호호호 호박 호호홍박 호박 박박홍박홍박박박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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뜨 히트+ 히트+ 히트+ 히트+ 히트+ 히 히트+ 히트+ 히 히트+ 히트+ 히트+ 히트+ 히트+ 히트+ 히히히 승이 히히히뜨히 승이 히뜨히뜨히이와 나이스 해볼래요? 네, 하나가터시아 Six, 아고가 좋아. 아고가 좋아, 좋아, 좋아, 좋아, 좋아, 좋아, 좋아. 이 고래. 고래, 고래. 하이. 고래, 고래, 고래. 고래, 고래, 고래, 고래. 고리, 고리. 고래, 고래, 고래, 고리, 고리, 고리, 고리, 고리, 고리, 고리, 고리, 고리, 고고고 고래 고래 고래 고래 고래 고래 고래 고래 고래 고래 아 진짜 왜 이렇게 못한 여러분 진짜를칠는요 진짜 나 고래 좋아하네 뭐가 좋아 고래 좋아좋좋아좋아아좋아